왔습니다 왕왕 나도 말랑이 거래 말랑이 거래 어. 뭐야 아무도 없어? 다 간거야? 집에 아무도 없어? 아빠씨야 어? 인형 뽑기다 와? 나 인형 뽑기 해야지 여기 있는 캡슐을 뽑으면 이 안에 이름이 있어서 제가 누구랑 말랑이 거래를 할수 있는지 이름이 나옵니다! 누구랑 말랑이 거래를 할지 한번 뽑아볼까요? 너 혼자? 뭐? 우와 뭐라고? 나 말랑이 거래 혼자 라고와 6학년도 없고 엄마 키우노도 어디 나갔고 엄마도 없고 여러분 저랑 말랑이 거래 할분 있으세요? 저 신기한 거 많은데 비키야 돌아, 누나 사랑해 우리 아기 보고 싶어요. 나 지금 너네 집 가는 중. 해 이따 봐. 나도 사랑해. 이게 무슨 일이야? <웃음> 지금 봤냐? 나 금방. 왔지. 근데 비키는? 아유. 작은 누나 지금 집에 없어. 뭐야 오비키? 금방 도착한다더니. 내가 먼저 도착했네. 해. 그럼. 누나 올 때까지 놀고 있으면 되지 그래 아, 내 심장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뭐하고 놀까? 리오나 누나 말랑이 거래할래? 어 나는 말랑이가 없는데 아 괜찮아? 뽑기 이거 뽑는 놀이 할까? 아 이거 너무 재밌겠다 리오나 너는 너무 센스쟁이인 것 같아 내 남친은 센스쟁이 어! 어 센스 아, 아, 아. <웃음> 아, 리오나, 왜 그래? 괜찮아? 어, 아, 아니, 너무 꿈만 같아서 아 근데 내 심장이 왜 이렇게 아프지? 아. <웃음> 심장이 아파? 아, 아 누나가 내 여친인 게 너무 좋아서 아, 심장... 아. <웃음> 뭐야 우리형 바보 아 맞아 누나 나 바보야 아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어 어. <웃음> 이거 뽑으면 이 안에 뭐 있어? 헤 <웃음> 글쎄 나도 몰라 뽑아봐 누나 알겠어 아뭐 뽑지? 주황색 뽑아야겠다 오.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? 아... 설아 누나가 갑자기 내 여친이라니... 꿈인가? 아... 아... 아꿈 아닌가 보네... 근데... 설아 누나... 우와... 너무 예쁘다... 헤헤. 세연아 누나 잘하지? 오케이... 우와... 아... 아... 아 심장이 또... <웃음> 손칸거어서 문제 생길 것 같은데. 꼽았다. 나 잘하지. 어, 엄청 잘한다. 최고. 오! 어. <웃음> 열어볼게. 오. 탑잇 게임? 이거 하라는 건가 봐. 어, 누나, 나 엄청난 거 있어. <웃음> 엄청난 거? <웃음> 뭔데?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우와 진짜 크다 진짜 크지 <웃음> 이걸로 파이 게임하면 진짜 오래 하겠다 맞아 더 누나랑 게임 오래 할수 있어 <웃음> 뭐야 귀여워 <웃음> 아. <웃음> 그럼 나부터 시작한다 아 <웃음> 그러네 언제 다 하냐 <웃음> 그러게 근데 누나 응? 우리 언제부터 사귀었어? 너 진짜 너무한다 우리 사귄 날을 기억 못 한다고? 아, 아,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<웃음> 야, 나 지금 너무 어이없어서 눈물이 날것 같아. 아, 아니 누나, 지금 그게 아니라 아, 사실은 내가 지금 조금 이상한 게 아... 너무 어이없어. 지금 내가 약간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거든? 그래서, 그래서 모든 상황이 막 새로운데... 야, 진짜 핑계대지 마. 너한테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. 아니야, 아니야, 누나! 아니야, 아니야! 그런 존재였어. 우와. 아, 아니, 아니, 누나, 누나! 아, 누나, 그게 아니야! 내가, 아 내가 개한말이 내가 왜 꺼냈지? 너무 <웃음> 꺼 응, 응. 응.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아, 누나! 제발, 제발, 그게 아니 아니야, 그, 아니야 응. 그게 아니고! 제발, 힌트를 주세요, 제발!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! 아니, 아니 그 우리 사귄지 얼마 안 됐잖아. <웃음> 얼마 안 됐다고? 그래, 한 일주일 됐지? 한 일주일? 아니 한 이, 2주일 우리 사귄지 이틀 됐잖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아... 이틀 됐구나 누나 누나의 그 이틀은 나에게는 일주일 같고 2주일 같고 1년 같고 하루가 너무 기쁘고 알차고 행복했어 그래서 그래 <웃음> 날짜를 셀 수가 없어. 정말이야? 하하 <웃음> 귀여워. 날짜를 못 세네. 귀엽다. 누나 준비했지 아 뭐야 넌 항상 <웃음> 이벤트 하더라 넌어 <너>. 잠깐만 여기 <웃음> 어, 어디쯤 인형이 있었는데 만들어주는 거야, 꾸불꾸불. 우와, 재밌겠다. 재밌겠지? 해보자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거대 아. 아. <웃음> 네. 네. <웃음> <절대> 깨지 마라. n <웃음> 아. 었구나. 어. 아, 아 역시 꿈이었구나. 어쩐지 모든 게 너무 이상하더라. 어? 설아야, 어? <목소리> 설아야, 너 많이 피곤했구나. 낮잠을 때려 자네. 아, 어, 내가 잠들었었어. 어, 너막한 시간 잤나? 이제 일어나. 너 밤에 못 자. 아.. 어.. 그래. 아, 이상한 꿈이네. 어? 너도 그 인형 있냐? 나도 있는데. 어? 뭐가? <웃음> 나도 그거 똑같은 거 있어. 내가 여기다가 그거 놨는데. 어? 어? 어디 갔지? 내가 여기다 놨는데? 어? 내 인형 어딨어? 이거 꿈이야! 진짜야? 진짜야?